천년 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소나무 밑둥을 잘라서 는데장수유원지 네, 지나면 이렇게 광덕계곡 이라고 팻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는 광덕삼교가 있는 것이고요 광덕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 h 와서 w a 게 i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에 a s it? What w 0 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 고 a 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 h a 은 was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만들었고 뒤쪽에는 동자 장성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성은 만수무강을 보장하고 집안의 함목과 소원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하천군 사내맹 광덕리에 있는 천년 넘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장성을 봤습니다 마을의 소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